안녕하세요. 별의다행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산 외암 민속마을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되었답니다. 평화롭고 호젓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눈과 마음이 함께 쉴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들러보실까요? 잠시나마 몸과 마음이 쉬셨습니까? 함께 산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